It 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 I was closing down for business In my little present shop Door, jingled once more and then time almost came to a stop but somehow 와 <웃음> 길이 참운 응. 무슨 동상 같은 거 있어요? <웃음> 와이간이 요요 길이 맞나? 네, <웃음> 저기 맛, <맞, 맞, 웃음> 와, 그 어기념기라며 어. 어. <웃음> 야, 기념기 기념기라냐. 야, 기 천천히. 천 천천히. 아 그게 금융인게 진짜 쥐난 것처럼 계속 한쪽만 그래요? 한쪽만 한쪽만 아. 가기는 가겠는데 너무 계속 오르막길이다 아... 오 조심해 점점 바닥에 물이 뼈가 안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우와 대박 우와. 쩐다. 미쳤네. 아, 여기 뭔가 텐트만 잊힌 느낌이. 잘 닦아놔. 누가 텐트 쳤네. 어, 여기 어도 괜찮네? 우와. 지옥의 계단. <웃음> 와. 그냥 앞산 치고는 <웃음> 너무 힘들어 왠지 동네 사람들 안올거 같지 않아요? <웃음> 그발까겠다썸네일 그렇죠? 응. 제발... <웃음> 더워 죽겠네 진짜 제가 원래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<웃음> 자, 나도 이제 능선 구간이 보인다 제가 올라온 지 30분밖에 안갔는데 너무 힘드네요 미친 애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밖에 계속 뭘뭐 사지? 진짜나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궁금하아요 예전에는 안부도 그 모르니까는 막 진짜 발품 팔아가지고 근데 그냥 빽빽해하는 음.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. 아, 주변에 대국에서는그냥닮으신 대구, 음. 그 분들 빽빽행 하시는 분 너무 많아져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응. 막힌 거 많아요. 헉, 비양도 내년 막힌대요. 헉, 진짜? 빨리 가야 되겠다. 어, 그래서. 여기. 여기. 여기. 막 요즘 그막 트럭하는 레거 시장만 하잖아요오난 못하겠어 그런 거막 저번에 네. 그거 풀러야돼 아, 와비 미쳤네 그거 섬 같다 맞죠? 응 어. 우와 멋있다 응. <웃음> 아니면 자료만 이렇게 잡아놓고 응뭐 어. 따뜻한 거 하나 먹다가 진짜? 해는 어디서 지내요 여기서 지내 이쪽에서 지고 그래서 이비에서 찍는나아 여기서 나 네, 여기. 아, 진짜 목까지 가져왔는데 어떤가요? 콘크리트고 그, 저도 없는데 근데 필요없어 이 거라 빨야되 여기한음이에요 제가 말이 없기죠 2시. <목소리> 아, 아, 다아다이거 아, 어, 아, <목소리> <잠깐만, 잠깐만, 간볼�。 목소리> 근데 뭐 이거 뭐로 검색하면 돼요, 이거? 모르겠어. 나도 이거 받은 거야, 가지. 고아 무슨 역정 맞어이거 <웃음> 사진 찍고. Um, 오, 좋다. 으, 이렇게 웅 저는 이슬톡톡들 봤거든요 엄청 차가 냉장고 같아요 그니까 내가, 내가 는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마어마 귀여운데 짜려야 될 듯. 데너 어디 여기 도 정상석 너무 올라온 거 비해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? 저 텐트 이 정도일 줄 몰랐네. 약간... 아, 근데 검은색이야, 맞죠? 약간 여기 구름 너무 많아서 산다 아 가리고 있네 지금. 뒤쪽이 어, 뭐. 켜져 있는. 저기는 햇빛 때문에 밝은데. 음. 약간 음. 아까 저게 너무 멀리서 찍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. 대박. 이거. 이거. 나데 열심히 노력하는 형이야. 진짜 시원하다. <웃음> 아, 진짜 냉동고에서 꺼낸 것 같으니까. <웃음> 완전 급급하게 추워져가지고 해가 넘어가니 꿈도 가고 갑자기 확 내려갔어요. 오 추워 오늘 완전 박지 만원입니다 완전 틈이 없을 정도로 진짜 대박 조금 보이기는 하네. 와, 내일 뭔가 야무지게 챙겨. 소주 한잔 약간 체온 유지용으로 얼름이 응. <웃음> 알았어 눈 온다 눈 온다고요? 응 대박. 재미 많이 n e 긁긁 <끼리> 긁더더더더더더어 <끼리> 됐어 됐어 어더 <끼리> 어. 어. 앞으로 몸.. 어디 됐다, 됐다. 아, 기다려기신 거예요? 아, 기다려기 네, 계신 거예요? 그래요? 아, 저희 여기 산 찍고 있어요. ㅋ ㅋ ㅋ ㅋ 아, 계속 찍고 아, 있 딱 아까 그 어느 방향이었죠? <웃음> 어제 네, 올라왔던 길로 다시 안내려가고 다른 길로 주사 산 중입니다 생각보다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아, 와낙엽으와 이런거 진짜 위험하다 와 이쁘다 내참고들 감사다 <목소리도> 1.9km를 더 가야 하다니. 저녁부터 갑자기 흐려졌더니 밤1 1 시쯤부터인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오늘 절대도 다행히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. 날이 많이 풀렸네요. 와, 이능선, 요렇게, 요렇게. 저길 맞네. 저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딱저길 맞네요. <웃음> 여기 도저히 시간이 안될것 같다. 빠른 길로 하산해야지 그래도 이 리본때문에 이 리본 아니었으면 우리 산에 조난당했을 수도 길을 잘못들어가가지고아 <웃음> 살았다 <웃음> 신발 먼저 엉망진창 <웃음> 드디어 내려왔어요 저희 원래 어제 올라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좀 완만한 길로 내려가자고 해서 다른 길로 내렸는데 시간이 버스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옆으로 세는 길로 내렸거든요.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헤매고 헤매다가 이 길을 개척하듯이 비 내려왔어요. 살았다. 살다 아, 네, 데 내려온 데 3시간이나 걸렸어. 와. 와, 딱 도로 보고 해보니까. 한도에. 어, 네, 네. 이 뭐야? 내려오니까 오리가 있다. 완전... 아, 새끼 오리도 있어. 어... 아, 귀여워. 완전... <웃음> 아, 터미널로 가야 돼요, 일단. 아...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솔직히 이이다아 영상이네. 저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무사히 살아서 내려왔어요.